아우 더워. 아우 왜 이렇게 더워. 벌써 여름이 온건가? 예예 바라보라봐.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드디어 저희 구독자가 2만명이 되었습니다. 아한 달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자주 여러분들께 감사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할 거니까. 알겠죠? 요즘 워낙 이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2만 명이면요. 에? 저기 뭐야 잠실 야구장의 자석 수가 한 2만 5천 개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거의 다 모으면 그 잠실 야구장 거의 꽉 차는 거예요. 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웃음> 아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10만 또 100만 유튜버가 되더라도 겸손한 자세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어 페인에서 훈남이 된이 한국 타자를 보고 많은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한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전에 이제 책상 앞에서 이렇게 막 라면이랑 햄버거 먹을 때 그거 다 먹은 거냐고 이렇게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걸 촬영할 때가 제가 이제 볶음 만들기를 시작한 지딱 일주일 됐었을 텐데 다 먹진 않았고요 한반 정도만 먹고 이제 처리를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열심히 볶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이템 들어가기 전에 그 머리에 바르는 거는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염색약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어두운 갈색을 선택해가지고 하고 나서는 바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머리 딱 감고 말렸는데 색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지금 이제 햇빛을 받아야 겨우 조금 갈색인 게 보이는 정도고요 이제 날이 좀더 풀리고 있으니까 아, 나중에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첫 번째가 이제 제모 크림인데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 Body Nature Cream Hair Remover um, Body Sensitive Skin Rose Hip Essential Oil. 이름이 뭐야? 하여튼,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네.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잘안 돼요. <웃음> 어 제가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좀, 여기 털이 좀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좀 여러 번 했더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바로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제목크림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두 번째는 자, 마녀공장 제품입니다. 어, 마녀공장 갈락토미 나이아신 SX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예. 마녀공장 되게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얼굴에 잘 받는 분들은 굉장히 잘 받는데 아닌 분들은 또 굉장히 안 받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거든요. 참고로 저는 약간 지성 피부인데 이거를 사시기 전에 마녀공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 샘플북 같은 거를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빼가지고 보면 안에 샘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아직 써보진 않고 이거 신청만 해서 받았는데 이거 신청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협찬 같네요? 네, 협찬은 전혀 아닙니다 <웃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발랐던 수분크림은 이제 피지오겔 <웃음> 피지오겔 제품인데요 지금다 써서 없어요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네, 자막으로 네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 사용했었고요 그거를 사용 안할 때는 저는 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크림 이거를 예,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게 요 선크림 요거는 에클라두 UV 아쿠아 선스크린 SPF 50++ PA++++ 예요 예, 요렇게 생겼구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성피부라서 막 이렇게 좀 텁텁한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어, 가볍게 좀 얇게 잘 펴발라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요 눈썹 제품이죠 눈썹이 보이시나요 요거 이게 xtm xtm style 이지 아 m easy eyebrow 그냥 검정색 완전 검정색이거든요 이거 올리브영 가면 그 남자 제품들 있는데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머리 세팅할 때 사용했던 스프레이고요 다슈 클래식 하드와이어 킵 스프레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거 역시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립밤 립밤인데 이제 남자분들 쓸수 있도록 나온 건데 어, 회사 이름은 Not For You고요. 이제 키스밤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보시면 되게 하얀데 이렇게 바르면 붉어지더라고요. 근데 향이 엄청 달아요. 이거 카라멜 팝콘 카라멜 팝콘 먹는 느낌이에요. 바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갈 때딱한 번만 쓰고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어, 이 외에도 물어보신 게 이제 저희 그때 흰 티셔츠 흰 티셔츠는 에이세컨즈에서 산 거고요 이 자켓은 어, h&m에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이제 다 쓰고 이렇게 딱 대출하려는데 목이 담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뻐근한데 다음 시험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어, 많은 분들이 Q&A 한번 하면 안 되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얼른 해야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또 Q&A도 그냥 뭐 남들이랑 비슷하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또 누굽니까? 이 한국 타아 알겠습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조만간 또 공지를 할 테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아주 큰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국 타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바이